오늘은 수능 보시는 분들 기념해가지고 초특급 팁을 방출하겠습니다. 아, n 진짜 원래 안 알려 주려다가 and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and p u 해 h i n g and p u s h 어 맵이 참 익숙하시죠? 익스팅션 레드 보급이랑 퍼플 보급, 보라색 보급이죠? 그거를 솔로로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레드는 혼자, 혼자 돌아 봤는데 불안은 솔직히 두명에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 돌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보급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급을 찾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 기가랑 리퍼만 있으면 돼요 아, 오! 어, 빨간색이다! 방해 오는 거 아니에요? 제네 오는 거아니야 오, 뭐야 오오아 아직...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꺼내려면 네? 오피셜에서 꺼내려면 다쿨 기다려야 되잖아 쿨 네? 필요 없어요 에? 어떻게 설마 길망용? 쿨을 다때릴거에 저게 길막이 되나? 되죠. 그러기기이 쿨기달, 아니 포딩 쿨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딩 쿨 없이 그냥 기절 시킨 다음에 버로우 때리면 들어가요 기절 상태. 아. 아 그래요? 네. 후유증인데도 들어가요? 네. 오 길막하는 건가? 그럼 땅속에서 자는 건가? 네, 땅속에서 자는 거예요. 와. 나 리퍼를 제대로 안 써봐가지고. 아 이렇게 두르려면한 10마리에서 12마리 필요한거예요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촘촘하게 해야돼서 아아 그리고 절대 실드를 깨면 안돼요 아 정말요? 때까지. 아 맞네 그건 맞나 맞다 어, 뭐야 깠을 때 깜짝 놀래라 씨 일부러 한 공간은 남겨두는 거예요? 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 보면서 해야 돼, 서 둘이 만나게 하려고? 네. 아. 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 되지, 진짜? 이것도 신세계네. 네. 저 가스베 뭐야, 그 와중에. 와, 내 어, 근데 쏘올골 진짜 편리하겠다. 나에이머이트줄 알았어, 저거. 아 삐뚤어졌다 씨. 하다가 안 겹쳐졌는데 한쪽이? 오 어, 뭐야 아 맞아, 차고 날아 그래서 열마리 이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웃음> 촘촘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네뭐 어쩔 수 없어요. 그쪽으로 공룡 들어올 수 있어요? 있죠. 저 가스백 좀 죽여주면 안 돼요? 너무 거슬리는데. 아저한 <웃음> 마리 너무 거슬려.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다 막아주고. 있고. 뭔가 <웃음> 불편하네 15마리인데도 <웃음> 이게 좀 불편하네 방금 아, 지금 들어가지잖아요 들세요오 아. 저기 한마리 안들어가진다 저렇게 아 저렇게 오, 낑겨지네 네. 아 이걸 촘촘히 하면 애들이 낑기는구나 와이번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아 렉스같은 애들은 사거리 다지 않아요? 안다요 이게 벌리, 어, 아. 범위를 딱 벌려놓는 거잖아요 어, 저기, 렉스는 사고리안 다나? 저기서? 생기면어 네. 응. 이제 공중만 아. 막으면 돼서. 그러네. 아, 씨. 아이고, 또 건드렸다. 아, 또 건드렸어, 씨. 아, 근데 푸테라 막기가 힘들겠는데? 만화로 해야 될것 같아. 아냐, 아냐, 만화로는 하루 종일 잡아야 되고, 푸테라가 한대 치고 가, 빠질 때 공격해야지. 아차피 푸테라 한마 푸테라들은 오 푸테라도 끼긴다아 제... 아, 눈오리구나. 네. 오 렉스 아 렉스킨네? 네 이게 겨요아 걸린다. 안 돼. 안 들어가요. 어안들어 거예요 저거? 네. 아여긴딜 뜨지. 와와 좋다 이거.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겠는데요. 이것도 몇번 해봐야겠다, 근데. 빨리 하려면. 그래서 제가 계속 애들한테 네. 20만 이상 모아갖고 오라고. 텐트 확인을 해볼까요? 혼자 보급 돌아서 맥불파 얻었습니다. 일단,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보급 혼자 도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피셜에서는 다 버려야, 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인데, 일단 제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네,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혼자 도는데, 이게, 어, 좀 상황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어, 그런 이런 음, 리퍼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가 공격 스탯이 낮으면 혼자 못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혼자 도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라보골을 찾았습니다 일단 리퍼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한번 또 구멍이 하나 생겼죠 원래 이렇게 가깝게 두르시면 안되고 약간 좀더 멀리 큼치큼치막하게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20마리 정도 필요하다고 한건데 없으니까 이렇게 아 u 포 t i 어 실패했네요. 이게 부족할 리퍼가 부족해서 싹다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리퍼가 딱, 딱 있었, 정확히 있었으면 부족하지 않고 다 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식으로 솔로 osd 도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리퍼는 넉넉하게 20마리정도 있으면 되고 나머지들은 어...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뭐 기간은 넉넉하게 2마리정도 있으면 되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참신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들고 또 오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 소식을 전해 많은 날이 지났지만 이어진 그날 어제 같아 사진을 볼게 많은 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는 아름다워